진짜 클났어 용군이 농땡이 펴요 <웃음> 용군아 넌 웃었어야지 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이 좋다 네? 깜빡했지 뭐예요일룰라 갈겁니다 잘 가보자 네 그럼 <웃음> 잘 가보자 화이팅 나만 잘하면 돼 잠깐만 나나 아픈데? 메딕 메딕 메딕 메딕 나위아 빨리 잡아주세요 그냥 <웃음> 아니 지금 갓들은 나 여기 가드도 안 되는데 <웃음> 강하게 커라 용군 혼자 하도 못 하고 있어 아 여기 진짜 아픈데 괜찮아 우리가 딜 해줄게 그래 그래 딜 해줄게도 아니고 딜 해줄게 <웃음> 뭐 어떻게 든 되겠지 아니 겁나 아픈데요 잠깐만 별수 없지 나 어떻게 줄 수가 없다 자, 딱 큰일 났어 길러러 와야겠다 이마 아무도 못 죽어 아무도 못 죽어 <웃음> 아 힘들어 그거지그거지 루꼴라 루꼴라가 뭐지? 가면 거, 파는 치즈 덩어리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풀 풀인데 <웃음> 마르게리따? <웃음> 이탈리아 출신은 맞죠 근데 거기서 저 이유식 먹었는데요? <웃음> 음, 왜 무슨 일이야? 누가 왜웃겨 누가 파도에 날아갔는데 그 모션이 있잖아요. 동료의 모션은 저기요 살짝 딱딱하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진짜 웃겼던 적이어 뭐가 있냐면 과거에 용군하고 땡군하고 팀장님 캐스터님 시자리 용군이 간다. 여기 달리는 양정으로. 근데 그걸 막 달라는데 일자로 꼿꼿하게. 어. 아무튼 그랬습니다. 미안해요. 나 혼자 옛날 추억에 빠져가지고 웃고 있는. 아무도 반응도 안 해주고 용군아 넌 웃었어야지. 야왜 그렇게 달리기만 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무슨 말이라도 좀 해줘요. 어? <웃음>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우 좋다 어우 좋다 됐습니다 아 그룹 팀장이확 떨어지기 때문에 도대 용군이 죽었는데 이전에 누군가 살리기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 안되고 내가 먼저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벌써 아무도 안살리고 있잖아요 그래 아직까지 용군은 안살아나고 있죠 이것이 이제 누군가 살리고 있겠지의 마음의 위험성입니다 음. 뭐지? 뭐 뭐.. 올라오세요 오비안님 여기서 뭐.. 물장구 치신데? <웃음>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물이, 물장구 치고 싶으셨나보지 아위아미 지나갈걸 왜다 보고 지나갈걸 신나게 지나가네. 즐기고 계신데 왜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쪽이 아니에요 <웃음> 제가 이런 동굴은 동굴 재질은 참 길찾기를 어려워해서 <웃음> 동굴의 지약이에요 <웃음> 그런가 봐. <웃음> 동굴에서 살아남기 정독하고 오세요. 동굴에서 살아남기도 있어? 그렇죠 아, 당연히. 많이 읽었어요, 그것도. 뭐가 중요하던가요, 동굴에서는? 어, 동굴은 가장 중요한 게 전문가와 꼭 함께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웃음> 다... 어,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거 말고. 스파이더맨 아. 용군 손가락에 힘이 없어요? 아니 아니 오 이상하다 분명 등반 지점을 클릭 아, 이거 했는데 왜아 <웃음> 진짜 여러분 용군이 농땡이 펴요 <웃음> 자꾸 떨어지는 척 하면서 이상해. 여기가 항상 좀 그렇긴 하거든요. 잘안 뜨는 거그 뭔지 아는데 아, 하든. 아, 아, 아, 떠요. 막딱 끝나니까 오잖아. 이 농땡이 핀거야 이거. 그니까 어느새 연말이에요. 이제 밖에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게 이제 트리 느낌. 크리스마스 이렇게 장식들. 아 크리스마스 음악들은 왜 이렇게 다 사, 사람 마음을 설레게 하는지 몰라. 멜랑콜리 하나요. 아? 멜랑꼴리는 우울하다는 뜻 아니에요? <웃음> 말랑 말랑 말랑 말랑말랑 <웃음> 말랑꼴리예요. 말랑, <웃음>